어, 천일이 이 계족산 이 인사 올리는 곳다 왔습니다. 이 등선 여기서 사람들 내려오죠. 저저 끝에 돌무더기 있죠. 저 앞쪽 저기서 이제 신령님 전에 인사를 올리는데 이게 지금 다 돌무더기죠. 아까 되겠지만 이게 성 성의 일부분이에요. 저기가 옛날 흔적 이렇게는데 보세요. 조금 떼게 볼게요. 어디가 있냐? 이아 요거 보세요. 아, 이 카메라 좀딱 당겼어요, 지금. 이게 돌 쌓은 축소 지 보이죠? 이게 지금 돌 쌓은 게 아니고 옛날 저기 성곽 성 돌이에요, 돌. 어? 이게 저기만 옛날 그대로 이렇게. 어? 남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는 그냥 막 무너져서 아까 사람도 내려오는데, 이렇게 있었고, 여기, 여기 천일이 올라갈 또인사할 자리, 바로 여기입니다. 돌무덕이 여기 앞에서 올릴 거예요. 자, 이제 올라갑니다.